호네 안녕하세요 내셔널 인라인 커뮤니티의 이용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자, 네, 제가 오늘은 이거 남원에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원 코리아 오픈 국제 롤러 스포츠 대회가 지금 이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3000m 개주를 제가 보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가장 박진감 넘치는 개주 경기 그중에 일반부 경기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우 남자 일반부 3000m 계속 결승입니다. 대구, 여수, 경남, 독청, 충북 a t t 표기 표기 표기입니다. 150 3경기주 남초 B 3천 대주154경기 남초 초 33천 대주 선수분들 지마 e n t one h u i t 0 m Event number 154, women the in the o l m e f i n l Please talk t h e core area. 參加第五三個下午的比賽男子小學步比接生病比決賽參加第五五十四個下午小比接生病比決賽差到 나올 때만 기계로 하 코너가 기계로 하자. 코너가 기계 코너가 아, 기계 아, 길이, 돼, 길이, 돼, 길이 돼. 마지막 세 바퀴 来来 중국 충북. 충북의 우승입니다. 와.. 신맛힌다 오늘 남원에서 3,000m 계주 경기를 보러 왔는데 진짜 손에 땀을 지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셔널 인라인 커뮤니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웃음> <누르세요. 웃음> No